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행작 헐리웃 영화들에 대한 시청자 또는 전문가 입장으로 무엇이 말이 되지 않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80년대 전세계를 휩쓸었던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 백투더 퓨처를 다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00번 이상을 본 영화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명작인데요. 너무 여러 번을 돌려보다 보니 역시 영화의 허점이 뭔가 좀 아쉬웠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속소들이 들쳐서 낱낱이 까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리뷰 영상이 아니므로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수십억의 인구들이 시청했던 영화니까요. 극중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는 에미 브라운 박사와 친분이 있는 고교생이었습니다. 어느 밤 트윈 파인스 볼를 나라고 한 박사. 주인공 마티에게 타임머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아 아니요 박사님. 아잠 아, 들긴냐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되죠 아, 아인슈타인. 아, 어, 아인슈타인 박사님 어딨냐, 어?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찍어란야 차를 찍어! 리모컨으로 조종이 되는 드로리안에 장착한 타임머신. 내 계산이 틀리지만 않았다면, 저 차가 시속 88마일에 도달하는 순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질 거다. 강아지 아인슈타인을 태운 차량이 둘에게 몇렬이 달려오고 있는데. 응? 아무리 영화의 효과를 위한 거라지만 둘은 몸을 피하자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니 박사야 그렇다고 치지만 마틴은 88마일에서 차량이 사라질 걸 미리 알고 있었나요? 마틴은 정면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순간 강심장이 된 건가요? 마틴은 박사의 타임머신에 관해서 그 어떠한 확신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에밋 브라운 박사는 차량의 연료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주입한 뒤 마티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훔치신 거예요? 물론이지. 리비아 테러단체로부터 왔다. 한 폭탄을 만들어 달라길래 프로토늄 내가 가지고 그놈들한테 폭탄 껍데기나 회전 당구 놀이 기계 부속을 다뜯어줬지 아주 겁이 없는 박사님시군요. 내가 정신이 나갈나보다. 아, 예비 프로토늄 가져가는 걸 잊을 뻔했어. 돌아오지도 못할 뻔했잖아. 그런데 리비아 테러분들이 즉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소각쳐라마. 아 누군데 그래요? 누구겠네. 리비아. 눈들이. 정말 운이 나쁜 두 사람이죠. 최악의 상황은 박사의 총에 문제가 생겼고투항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박사는 테러범들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티는 타임머신을 타고 도주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총격을 당하고 피한 방울 나지 않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나중에 마티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은 박사가 처음 테러범들을 마주쳤을 때입니다. 방탄복도 입고 있지 않던 박사가 기관총을 맞고 피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건 인정하겠지만 마기는 분명히 저 차량에 예비 플루토님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 9 55년으로 타임머신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도주를 하는 도중에 시간을 바꾸는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에서 바로 박사님이 발명하신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에요. 박사님은 화장실 벽에다 시계를 걸려고 변기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졌어요. 욕조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시간 변환 장치를 생각해 내신 거라고요. 그것이요.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말해요 박사로 서득한 마틴은 본인의 외할아버지 차에 아버지가 치였어야 하는데 본인이 치이는 바람에 엄마가 본인을 좋아하게 된걸 박사와 함께 알게 됩니다. 결국 그런 근친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년 늦은 87년에 개봉을 할 정도였습니다. 80년대에는 1, 2년 정도 늦게 개봉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 요 자, 박사와 마틴은 어떻게든 아버지인 조지 맥플라이를 엄마인 로레인과 연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로이 너랑 같이 바다의 매혹의 댄스 파티에 가고 싶다 말을 나한테 했다는 거 아니? 그러나 언제나 골칫거리. 바로 비프테넌이었죠이다 너를 죽어 어, 비프. 아, 저거 좀 봐. 그를 혼내 주다가 도주를 하는데 마틴은 50년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스케이트보드를 즉석으로 만들어서 도주를 하고 비프 일당은 혼내주는데요 악당들이 똥차에 치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니 장정이 무려 4명입니다 마티가 차를 건너서 뛰어가는데 아니 저 4명은 팔이 없나요? 운전자 비프를 제외하고도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대로 마티가 뛰어넘어가는 걸 보고만 있다니 물론 순식간이되었지만 저세명이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마티형은 같은 똥차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더 현실적이었죠. 자 이번에는 브라운 박사가 자신의 30년 후의 미래의 퀸코도에찍혔던 85년 영상을 자신의 과거 실험실에서 몰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사는 미래를 알려고 하면 마티가 위험에 빠진 것처럼 상황이 악화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저 비디오 영상은 박사가 직접 마티에게 도망을 치라고 한 장면이 담긴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티가 미래에서 그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 애초에 마티를 왜 도와줍니까? 자, 곧바로 박사는 본인이 만든 모형으로 마티를 30년 후인 1985년으로 어떻게 보내줄지를 설명합니다. 혹시 이 작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88마일로 정확히 달리고 있다가 그 정확한 시간에 전류관을 연결해서 몇 초의 오차도 없이 거리를 계산해서 맞추는 것도 어마어마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고요. 차라리 저럴 거면 번개가 터지는 타이밍에 타임머신 차량을 어딘가에 올려놓고 8 8마일로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번개가 연결된 와이를 차량에다 꽂아놓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저런 고생을 애초에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를 위한 요소기에 더 이상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밝히고 싶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기를 끌었던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영화라면 어메니 액션 영화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연결이 되는 장면 솔직히 너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덜 강조했으면 영화의 내용이 더 살아났을 게 분명하다는 게제 소견입니다. 본 영화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공상과학이니까요. 1 9 8 5년에 세계를 보게 될 거라는 것과 이걸 만들 거라는 걸 알려줬어.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거란 걸 말이야. 네가 리울 거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아, 박사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미래의 죽음을 막으려는 마티. 제가 돌아가게 될그 미래의 밤에 박사님은 어떻게 될 총에 맞을 거예요. 이 시계 속에 간에 출발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번개치는 당일에 하필이면 그날 박사가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편지를 찢어 버리는데요. 여기서 마티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어쩔지를 고민하다가 아차 본인이 타임머신을 운영할 거란 걸 깨닫게 되죠 알려드리면 돼 좋아 10분이면 충분하겠지 됐어 시간 내용이 깨고 시간 변한 장치도 이상 하고 여기서 잠깐 10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기 88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85년 제가 8살 때 영화가 나왔고요 87년 제가 10살 때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뒤 TV에서 백투드 퓨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더빙버전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11살에 이 영화를 처음 본 겁니다. 당시 같이 보던 누나랑 동생이 있었는데 누나 나이가 당시 14살이었는데요. 14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죠. 좀 여유있게 하지 그랬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였다면 아무리 촉박했고 판단력이 흐린 상황이라도 1시간은 당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이라니 말이 안 나옵니다. 주인공 마티5 어슬픈 10분 당기기로 인해 박상은 죽음을 당합니다. <놀라> <놀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던 집이 완전히 바뀌어있습니다. 피자 배달이나 하던 형이 회사에 취직을 했고 백수였던 누나도 회사원이 되어있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어느새 유명 소설가가 되어있었죠. 부유한 집안이 되어버린 마티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 처음 봤냐? 그런데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비프가 조지의 집안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나 사고 싶어했던 지프를 부모님이 사놓으셨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름다운 제니퍼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자이 장면이죠 순식간에 정신없이 나타난 박사가 뜬금없이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저는 의문점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틴은 가진 고생을 다하고 이제서야 돌아와서 단 하룻밤만 쉬고 여자친구인 제니퍼와 드라이브를 하려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쉬게 해주는게 매너 아닐까요?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으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박사님 전 방금 돌아왔어요 네 제니퍼랑 새차 을고 한바퀴 돌거라고요 같이 가면 되잖아 제니퍼도 상관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박사님 좋습니다 눈치 없는 박사는 제쳐두고요 더 이해가 안가는 건 굳이 제니퍼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제니퍼와 함께 가자니 도대체 박사가 제니퍼를 데리고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제니퍼와 같이 가야 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제니퍼는 그들의 작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니 도리어 방해만 됩니다 제니퍼는 박사가 타고 온게 타임머신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여학생인데 같이 가자니요 이건 확실히 스토리 구성상 말이 안되는 설정입니다 백투드 피치 1탄의 마지막 장면은 전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장면이죠 아, 뒤로 더 피쳐야죠 88마일로 가속하되면 도로가 부족해 도로! 우리가 가는 곳에 도로는 필요없어 무료 2탄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재미를 위해서 이 영화의 단점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보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재미 하나만은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특히 큰 장점의 하나는 바로 영화 음악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작품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아주 컸고 음악이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특히나 배우들의 동선에 맞춰진 음악은 긴장감을 더욱 느껴줍니다 긴장 긴장 오늘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것도 아니죠. 어차피 영화는 픽션이니까요. 백투드 퓨처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살아봤는데요. 정말 날씨가 환상적인 곳이죠. 지금은 한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이 영화가 촬영될 때만 해도 그곳은 백인들만 사는 지역이었죠. 오늘 짤막하게 백투드 퓨처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영상이 볼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